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메가 C마스터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전체 샷을 보겠습니다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있고요 오메가 마크가 선명하게 있습니다 엘리게이트 스킨의 핀 버클인데요 이 시리즈는 디버클과 이렇게 핀 버클 제품이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라믹을 나타내는 이 화학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무가 덧대어서 실용성을 훨씬 더 더했습니다. 보시면 이 제품의 이름은 이렇게 뒤에 써있는데요. Gray Side of the Moon 제품인데 이 제품의 시리즈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White Side of the Moon, 그리고 이 제품 Gray Side of the Moon, 그리고 Dark Side of the Moon. 이 제품은 달 표면의 색깔을 나타낸 건데요. White은 밝은 부분, Gray는 달표면 그 먼지를 나타낸 거고요. Dark Side of the Moon은 달의 어두운 부분을 나타냅니다. 다이로 보시면 Gray Side of the Moon답게 그레이인데요. PT950입니다. 이 가운데 쪽에 있는데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. 베젤의 크기는 44mm이고요. 두께가 상당하죠? 두께는 이 제품의 케이스는 세라믹이고요. 이 베젤의 이 각인은 레이저로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앞면은 하얀색, 뒷면은 빨간색 스티치로 포인트를 줬습니다. 약간 스포티하죠? 그리고 이 제품은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방수입니다. 그리고 오메가 크라운 쪽도 살짝 방수이고요.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오메가 코엑셀 스 9300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 SI14가 써있는데요. 실리콘 스프링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방수는 이쪽에도 각인이 되어있는데요. 50m 최대 파워 리저브 시간은 60시간입니다. 그리고 이름인 그레이 사이드 오드 문 오메가 각인이 있고요. 네 그렇습니다. 간단하게 오메가 시마스터 그레이 사이드 오드 문 세라믹 베젤의 크기는 44mm 이렇게 크로노 그래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알아봤습니다 짠